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전구입니다 많은 게이머들이 기다리고 있는 톰클린시의더 디비전의 후속작인 디비전2 E3때부터 많은 부분들이 공개되어 왔으며 2019년 2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 데모를 진행하여 유저들에게 처음 선보인 디비전2 그래서 대체 1과 다른게 뭘까요 아니 씨바 겉보기엔 1이랑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 이거 그냥 확장팩 아닌가 이거 사면 괜히 흑우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직접 플레이해보았 습니다 자 디비전 2 대체 쉬브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 마케팅을 조지고 있을까요 사실 저도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데모 풀리고 나니까 좀 해보고 싶어서 13만원짜리 예구를 때렸거든요 그럼 13만원이라는 피를 철철 흘리며 먼저 매를 맞아본 선발때 의견으로는 괜찮은 편입니다. 아니 솔직히 게임이 그거 후속작 나온다고 얼마나 변하기를 기대했길래 다들 아니 전작이랑 똑같네 실망이다 이럴거면 확장팩을 사고 말지 이런 평들이 많더라구요. 그렇지만 직접 플레이보시면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정말 느낌 바로는 개발진들이 언급한 1의 시스템을 계승하면서 많은 단점들을 보완하여 2를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플레이 방식 자체는 정말 1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만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는 1과 많이 비교될 정도로 보이지 않는 직접 플레이해야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탄탄한 시스템이 잘 기반으로 다져져 있었습니다 자 먼저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 체력시스템부터 2에서는 약간 변화가 있었는데요 1에서는 그냥 캐릭터가 가진 체력이 통으로 그냥 체력이었고 회복킷도 버튼을 누른 순간에 그냥 발동이 되었다면 2에서는 체력과 암호를 따로 두었고 회복킷은 오직 이 암어만 회복할 수 있게 그리고 일정시간동안 누르고 있어야 회복이 되는 시스템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게임 내에 전투를 진행함에 있어서 좀더 무거운 느낌을 주게 되었죠 다음으론 타격감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타격감 같은 경우에도 뭐 디비전 게임 특성상 막 카스톤 스 같은 타격감을 만들 수는 없지만 플레이하면서 뭐라? 괜찮아네 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전편보다는 확실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뭐 돌격소총이야 거기서 거기니까 넘어간다고 치고 지정사수 소총이나 소총계열 dmr계열 무기들의 타격감은 진짜로 확실히 개선되었다고 느껴질 정도로 쏘는 맛이 생겼습니다 샷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약간 스펀지 느낌이 나긴 하지만요 그밖에도 사운드에 대한 개선 덕분에 전체적으로 타격감이 전작보다는 괜찮다는 느낌을 줍니다 막와 씨바 화스스톤씨어먹네 수준은 아니지만요 솔직히 tps라는 장르 자체가 뭐 데빌 메이 크라이처럼 썰어제끼는 게임이 아닌 이상 타격감을 잘 뽑아내긴 힘든 장르다 보니까 이정도만 해도 칭찬해줄만 합니다 스킬 시스템도 대대적인 개편 이 이루어졌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전에 존재했던 스킬트리 시스템을 그냥 잘게 쪼개놓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스킬들의 메커니즘은 조금씩 변화하였는데 대체적으로 1에서 사용되었던 스킬들이 존버 그리고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어서 그냥 던져놓고 자기 할일 하는 전투 보조의 느낌이었다면 2에서는 직접 자신이 조종을 하는 파트너의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에서 새롭게 추가된 드론 같은 경우에는 한번 뛰어두면 기본적으로 자신을 따라다니게 설계가 되어있긴 하지만 추가 스킬키를 이용하여 적들을 직접 타겟팅하거나 위치를 지정하여 효과를 아군에게 부여한다던지 하는 좀더 여러 방면으로 같은 스킬이라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열려있고 다른 스킬 같은 경우에도 전작에서는 한번 설치를 하면 자동적으로 적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냥 설치하고 던져놓고 땡이었지만 2에서 대구경터렛, 유도탄터렛, 유도질에 같은 스킬들은 직접 플레이어가 지정해준 위치나 적을 타격하기 때문에 해당 스킬을 사용해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조작을 해줘야해서 좀더 손이 바빠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전작에 존재했던 일명 힐 스킬들도 대부분 같은 자리나 일정 범위에 있어야 힐이 들어가는 존버용 스킬들이 대부분이었다면 2에서는 유도지뢰와 드론의 힐 스킬이 편성되어 있어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최대한 존버를 지향하는 활동적인 스킬 메커니즘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마치 1에서는 세계 1차 대전의 참호전 마냥 힐장판 겁나게 깔아두고 거기서 빼꼼하고 쏘고 장전하고 수류탄 던지고 이런 지루한 양상 이었다면 2에서는 마치 현대전 마냥 힐스킬 두개 자기한테 꼽아놓고 여러가지 전략적인 루트로 적을 공략할 수 있게 만들고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 조작을 하는 터렛 유도 지뢰 시스템 덕분에 전투가 좀더 유동적으로 변화를 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디비전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인 시그니처 무기 사실상 유저들의 역할이나 특징이 불투명했던 전작과는 다르게 최종병기 느낌의 무기가 정말 매력적이었는데요 데모에서 즐길 수 있었던 시그니처 무기는 대구경탄 저격소총 크로스보건 유탄발사기가 있었습니다 해당 무기들은 전문화 트리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각가지 개성이 강하고 위력도 강한 무기인 만큼 디비전에서 전문화를 통해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게 해줄 중요하고 또 재미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뽕맛이 장난이 아니에요 다음으로 개선된 점인 월드 기존의 디비전에서는 그냥 npc가 지나가면 지나가는갑다 옆에 힘든 사람이 지나가면 힘든갑다 하면서 그냥 먹을거 주는 부수적인 미완성형의 월드였다면 디비전2에서는 좀더 개선되고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기존의 안전가옥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랜드마크 같은 시스템으로 구역의 메인스토리를 진행하는 중심지였다면 지금의 안전가옥은 임시적인 잠시 쉬어가는 정도의 시스템으로 변하였으며 그 외에 일정 구역에 생기는 긴급 미션 등을 클리하여 근처의 요원들과 함께 점령하여 해방시키는 정착지와 그의 하위왕급인 통제지점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정착지 같은 경우는 1에서 임시 거점처럼 다양한 구역의 미션이라던가 아이템 구입 정착지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으며 하이오왕급인 통제지점은 해당 구역의 빌런들이 통제하고 있는 구역을 주변의 요원들과 함께 협동하여 적들을 소탕하고 해당 구역을 해방시키게 되면은 요원들이 자체적으로 구역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플레이어는 통제 지점에 다양한 물자를 보급함으로써 각가지 짜잘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 통제 지점을 기준으로 유원들이 근처에 순찰을 도는 등 일과는 다르게 세계에 좀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탄탄해진 월드 시스템을 경험해 볼수 있었습니다. 다크존은 역시나 통수의 통수가 난무하는 지역에 진입하여 리스크를 감수하고 좋은 아이템을 획득하여 이송지점에서 최종적으로 이송에 성공하면 아이템을 획득하는 기본적인 틀은 전작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역시 다크존도 확실히 개선이 되었는데요 기존의 다크존이 쓸데없이 존나게 넓고 그냥 위로 올라갈수록 단순하게 강해지는 적들이 등장했다면 2에서는 데모 기준으로 총 3개의 구역으로 각각 나눠진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다크존의 크기 또한 매우 축소화가 되어 정처없이 넓은 맵을 떠도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 기존의 지루한 부분들을 개선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아이템의 획득 방식에도 기존의 다크존에서는 적들을 처치해서 획득하는 모든 아이템들은 오염된 아이템으로 지정되어 쓸데없이 다크존 인벤토리를 차지했던 것에 반해 특정 구역을 클리어하거나 강력한 적들을 처치해도 특별하게 오염된 아이템들이 아니라면 즉각적으로 획득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로그요원 또한 크게 바뀐 점들이 있습니다 디비전2에서의 로그요원은 크게 로그요원과 위험등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루그 요원은 곳곳에 존재하는 디비전 시스템을 해킹하거나 강제로 열쇠 없이 상자를 뜯거나 하면 활성화되는데 이 루그 요원 상태에서는 죽지 않고 다크존을 돌아다니며 특정 구역에 있는 루그 요원 미션을 클리어하게 되면 일종의 비밀 상점인 도둑의 은신처의 위치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은신처에는 일반 다크존 보상보다 높은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난왜 안뜨지 씨발 다른 하나인 위험 등급은 로그 요원 상태에서 직접 다른 유저들을 사냥하게 되면 위험 등급이 올라가게 되고 이를 최대 등급까지 키우게 된다면 고위험군 미션이 따로 등장하여 맵 곳곳에 존재하는 오브젝트를 이용해 자신의 보상단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작에서 단순한 재미와 로그 요원이 된 이후 존버만을 타서 보상을 획득하는 방식이 아닌 유저들 사이에서 잘 살아남아 로그 요원만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더큰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보상 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덕분에 은신처를 거의 다 완성했거나 고위험군 상태에서는 해당 스택들이 사망시 초기화되기 때문에 높은 스택을 쌓을수록 엄청난 긴장감을 선사해주죠 유저들이 로그 요원이 돼서 유저들을 피하고 죽여서 더큰 보상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안전하게 그냥 이곳저곳 다니면서 파밍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부여한 다크존 파밍 방식에 아주 좋은 개선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게임은 앞서 말했다시피 버릴건 버리고 새롭게 추가된 시스템들도 전작에 있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이 잘 보일 정도로 신선하면서 익숙한 그런 시스템적인 정비를 정말 잘해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게 데모임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플레이한 만큼 엔드 컨텐츠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언급한 만큼 디비전2의 미래가 마냥 어둡게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X같은 서버만 없으면 말이죠.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